샤원 좋습니다. 아, 이거 고개사야? 아하, 나 네, 이거 제대로 안 보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도 네, 꼭 제대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자 부수고, 여러분, 같이 힌 동선이라서, 한대 맞아요. 한 대! 굿. 하얀색깔 맞췄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안쪽으로 가비한자로 다시 가겠죠 아안가는 달리는 거 잡을 수가 있나 아 샤몬 포탈 커버 나이스죠 아주 깔끔한 포탈 커버 곧 있음 탕백 생기기 때문에 무릎을 만합니다 그냥 가요. 또, 또, 또 이상한 거 하려고 그냥. 아, 뭐야, 아, 실수. 아, 실수. 큰거한번 해버렸다. 이거 크다. 이거 좀 많이 커요, 이거. 일단 잡고. 말 들어갔죠. 빨리 먹자. 옛날만큼 모르고 뭐 있을때 맞는 그런건 없어가지고 아쉽긴 한데 와세개야 미친 야이럴거면 그냥 미리 부숴다 야아거좀 아까운데 자무이구무이구추로 아니구요 앞에 있는 이상한 포워드 주의해주구요 성백으로 바로 견제 이쪽으로 오는 거 마무리 컷 깔끔하죠. 이러면 포드도 커버못 와요. 혹시 모르니까 이쪽에 아저 키도록 만듭니다. 어차피 못 막아. 다음 구출은 무이나 샤먼. 아니 샤먼이 올 가능성이 좀 높죠. 저기에도 끼 돌리고. 두개 돌린다 여기 정탐 구출아닌것 같으니까 손절각 보겠습니다 아 손절이네요 가자 자. 아. 보수고 <웃음> 느긋하게 하자 이럼 저기 있는 친구도 옆으로 빠질 테니까 한번 노려 볼까요? 어 있다. 저 포탈 부고야하긴 하는데 일단 가자. 오르고 없으니까 한 대는 무조건 맞고요. 어 대다들 대다들 가 있는. 대다들은 <웃음> 몰랐지 이 녀석아. 응, 한대 맞아 어차피. 야, 저길 또 그냥 정탐자 제거하고 바로 돌려버리네. 무시무시한 자식들. 아주 그냥 사악한, 어, 뭐야. 목혔네. 어? 아, 저, 아, 저거 결국에 목혔네. 저기 끝에 있는 뮤지거 뭐지? 돌릴만 했었는데. 그러게 난킨줄 알았는데 신기반기 포워드 견제해주고 어제 그러면 포워드가 저기 있는 해드피 돌릴 거고 예. 참아왔다 포탈 만들어주고 포탈 만들어주고 한데포탈 탕비 끊고 해주고, 지금 그렇죠 아주 깔끔히 호 온다 한번 박는거지? 응? 이거 지금이니? 아 <웃음> 우리가 깔끔하다 아 개공이 잡으면 안 되는데 오른쪽에 개공이 저기 끝에 맹인 우짜냐? 야 맹인아, 아 개공아 야 나랑 싸우자 맹인아, 아 개공아 나랑 싸우자 응? 숨을 지 말고 근데 이러다가 맹인한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자 일단 개궁 잡고요아 저렇게 멀리 가주면 개꿀이고요 적당히 오른쪽 오르... 어왼 왠... 오른쪽이다 이거 <웃음> 뻔하지 그냥 그냥 뻔하지 그냥 아이고 왜이렇게 빨리와 어? 나 느리게 왔 쓰고 있었는데 나 무산이야 무산 우산. 이동속도 짱 느리다고 음? 나 너무 과대평가하는거 아니야? 맹이님 그냥? 어 맹이님? 나 너무 과대평가하는거 아니야? 확 그냥 만 응? 들어간척 없서 안들어와야기 어우 달달하다 이거 에 야, 근데 그건 일부러 조롱하려고 뽑은게 아닐까요? 그들 그저... 양내린투가 최고의 그걸로 선정된거는? 조롱의 목적이 아닐까? <웃음> 내 지지더라 니들이 아무리 어? 이렇게 똥같은 스킨을 만들어놨으니까 우리는 이걸로 복수를 한다 약간 그러한 신보가 아닌가 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그런것도 있잖아 그 뭐냐 아 약간 동정표 그 어디 나 그건 어디서 봤거든 그 뭐냐 어디 그 애니메이션 인기투표에서 그 이상한 캐릭터가 이상 코스 였난 아저씨가 1등한 뭐 그런 영상을 봤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는 아, 엑스트라인 내가 인기투표에 1등 막 이런 걸로 <웃음> 어막 영상 나왔단 말이야. 그런 거가 아닐까? 음 약간의 동정표 그래서 모, 모두가 놀랐지. 아니 저 사람이에요. 어? 1등이라고 막 하면서. 어, 마이 갓이 야. 여기 좀 좋은데, 위치 야, 너 카우보이랑 뒤오지? 어, 야. 근데 그쪽으로 가면 죽지 않을까? 오케이. <웃음> 일단 뭐, 너가 선택한 길이다. 쫄지 말고 가라. 응, 안 돼. 바로 앞이었네. 근데 카우보이야. 카우보이 조지로 갑니다. 뒤져도 나는 이 새끼 잡으러 가야지 슈슈슈슈슈. 슈슈슈슈슈. 슈슈슈슈슈. 그럼 나한테 밧줄 쓸거란 말이죠 그거 맞춰가지고 맞춰가지고 응 벽에 붙은 그아 잡으러 가자 그냥 이거는 욕심부리지마 아, 욕심부렸다가 에코 예, 깨집니다 예. 맹인 잡고 확실하게 마무리 걸자 맹인을 잡고 대다도 빠졌으니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수가 있다. 어디 가십니까? 맹인이 이쪽으로 가셔야죠. 나이스 아주 깔끔하다. 정선제 깔아서 가고 있는지 확인해주고, 누 그러면은 깔끔하다. 응. 개공에도 출연 안 했기 때문에 바로 내리지. 그냥 이 새끼 뭐야? 저거 이 새끼 뭐야? 어? 일로 안 와? 뭐야? 저거 아주 그냥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야무진 생존자네요. 어? 일로 가볼까? 어, 저기 있다. 유슈로 와나? 따라가요. 저기 딱 봐도, 환자니까, 환자 존버할 테니까, 서판은 쓰지 않고요. 어, 앞으로 가면은 서판 써야지. 유슈로 와나? 어, 환자 내리고. 환자 안 내려? 들어가는 척? 환자 내리고. 마무리. 깔끔하죠? 그리고, 아까 돌렸던 해독기 견제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나 환자 부숴주고요. 견제가 안 돼버려가지고. 그래도 또 여기가, 나름 캠핑하기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계곡 위치도 저기 보이고 어, 그럼 딱 봐도 2층 올라갈 것 같은데 2층 올라가면은 그냥 위로 따라가서 올라갑니다 속도가 느리다 자, 카카오부 때리고요 음... 계곡 잡을까? 잡자 해독끼 음, 미친듯이 돌리는 듯 네, 잡아야지 이거는 어차피 뭐,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누굴 잡던지. 해독기계 세 개라. 안 치고 아무나 잡으면 되긴 한다. 아, 어. 일단 잘이 빠진지 모르죠. 여기다가 정탐자 야무지게 깔아가지고. 어! 아, 뒤치기 온다. 응, 소프 날 거야. 응, 소프 날 거야. 응, 소프 날 거야. 나이스 한데. 어! 나이스 한데. 포탈 타고 들어가지. 쏙, 쏙, 쏙, 쏙, 쏙, 쏙! 쏙. <웃음> <웃음> 왜안 들어가? 애들그 음... 아, 돌리는 거 잡으러 갑시다. 쭉쭉쭉쭉 마무리. 일로 안 와? 아, 뭐야? 어? 뭐지? 마데라도 있나? 사라졌는데요? 아, 내가 못본 건가? 아, 여기 있구나. 지지. 깔끔하게 승리를 했다 맹개공? 요즘 메타하고 안 맞는 지지죠 예. 옛날이었으면 뭐 어머나 맹개공이야! 하면서 이제 무승부라도 내줬, 내줬을 텐데 요즘 뭐 그냥 동네 북기지 그냥 어떻게 맹인으로 에스단냐 이거 나는.. 여기로 가겠어 나줏땜줏 <웃음> 아! <주>, <웃음> 땜. 근데 뭐 잡을 애가 없다 뭐 누굴 잡냐 어? 대축축하거든요 응? 산뜻다 지금 아 뭐야! 나는 깡으로 간다 이..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부산의 영혼이고요. 조나게 빨리 따려가서조나게 빨리 잡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빨리 따라가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와! 오. 깔끔하게 잡으셨습니다. 와, 와 정말 좋고요. 이렇게 잡으면 상당히 빨리 잡을 수 있고요. 제아가무도 바로 들어갑니다. 제아가무 앞에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는 제아가무. 너무 좋아. 안 따라오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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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의사 따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포워드 지금. 디젤라. 일로 와 나. 일로 와 나. 그냥 일로 와야지. 나는 포워드 잡을 거지. 롱 의사 따. 자 여기에도끼랑 저기에도끼도뚫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곤충학자가 붙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흑으로 캠핑을 해줍니다. 안쪽 깊숙이 박요 탄벽이랑 같이 연결하기 때문에. 아 진짜. 적당히 캔슬. 음, 좋지 않네요. 이러면 그냥 때리고요. 코따라가요 아직 서폰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 네. 음, 서폰 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 나가지고요. 일단은 다음 구출은 수술관할 의사기 때문에 나왔다 의사 1등 아니었나? <웃음> 맞다 이분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무료 의사 1등이라고 하면 야 맞, 맞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그 서폰 타이밍 맞춰가지고 대화 쓰면은 플라잉 힐 쓰면은 서폰 씹히는 거함. 아, 이거 내가 실수했다. 어? 흐하하! 이 뭐야, 임마! 이 사람이. 미친. 아주 그냥, 대단하시네. <웃음> 아, 그안 구하면 되지. 아니, 내가 저번에 생존자 하는데, 아니, 서폰 당한 줄 알고 내가 앞에서 대화를 썼단 말이죠? 근데, 구해지더라고. 서폰이 됐는데, 구해지더라고. 어쨌든 그때 개쩔 없음. 음. 근데, 그 판심,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데드 하드, 데드 하드, 데드 하드, 없은 사람. 아, 의사야. 우리 이러지 말자. 어? 의사 이러지 말죠, 우리. 응? 음? 우리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왼쪽 안감 패키지 쭉 넣어주고, 어우, 아주 좋아요. 따라갑니다. 이건 이쪽으로 하면 되지롱, 이쪽으로 하면 되지롱, 이쪽으로 하면 되지롱. 네. 안녕하세요. 자, 데드하드가 있나요? 데드하드가 있나요? 데드하드가 없습니다. 데드하드가 없습니다. 음. 적당히 잡아주고. 아, 묶어 그냥 솔직히 내가 그냥 게임할 때어귀차애야을귀즘을다 없애야지. 높은 티어가 할수있습니다 어. 그런 거를 꼭 명심하시고 예, 네,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잡아주고요. 편의버리고 네, 내려가자. 구했죠. 내려갑다다 <웃음> 아무래도 응, 어, 밑에서 치료하는 것 같은데, 네. 어림도 없지, 그냥. 아, 도망가, 도망가. 지제. 아, 눈이 약간, 어, 동태동깔이라 좀 부담스럽긴 해. 아, 그니까 약간 좀, 좀 내려주지. 아쉬워. 하, 그, 범무구는 약간 좀 상관없긴 한데. 아, 사, 사피라 별로 괜찮긴 한데, 범무구만 특히 그래. 어.